제롱 안경을 한번 써보자 <웃음> 오 너무 귀여워 어떡해 제롱아 제롱아 요제롱 끝나 한 번만 볼까? 언니 제롱이 한 번만 불러봐 제롱아 제롱아 재롯. <웃음> 얘 지금 누가 뭐 잡고 있는 줄 알아 제롱 응 나도 너무 빠질 언니가 와 언니가 제롱이한테 아. 제롱아 누... <웃음> 제롱이 재롱 진짜 귀엽다 제롱이 해리포터 같아 어머 제롱이 어머. 안경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다 어머. 어머. 잠깐만 제롱이 너무 귀엽다 진짜 귀엽다 이거 누구한테 와. 자랑하고 싶어 그러니까 어떡하지 아니 그니까 확실히 잘생기니까 안경도 잘 어울린다 아, 너무 예쁘다 제롱이 진짜 말도 안 된다 재롱아너 진짜, 너가 네 얼굴 못 보지? 아... 간식 줄게. 제... 어머. 재롱이 지금 와우, 진짜. 정규 1등 아니야? 와그 호그와트 정규 1등? <웃음> 너무 예뻐. 어머. 앉아. 어머. 너무 예쁘다. 어머. 기다려봐. <웃음> 미쳤지, 미쳤어. 너무... 말도 안 그치? 말도 안 돼. 오 세상에 세상에 제로. 제로야. 제로야, 진짜. 너 진짜 장난 아니다. 너무 예쁘다. 제로 너무 예쁘다. 제로. 지로. 제로이. <웃음> 제로이 얼굴. 제로. 어제 입 버전 한 장. 스포츠카 타야겠는데. 체 너무 예쁘다. <웃음> 이게 뭐야? 걔는 내가 잘못 샀어 이게 할로윈 버전이 있거든 근데 사오고 보니까 감이, 감을 사왔어 내가 호박을 안 사오고? 응 <웃음> 어, 할로윈은 이게 좀 무섭게 생겼거든? 내가 감을 사와 버렸어 이게 뭐야? 세상에 어떡해 제로 언니 근데 제로이 동태눈이야 지금 제로끝나 <웃음> 우는 거 보여? <웃음> 아니 이, 이게 어머 제로 재로... 와 진짜 진짜 아야 근데 얼굴이 캐리한다 쿠롬이? 그, 뭐지? 무슨 이런 느낌 있지 않아? 귀엽다 그러니까 이나에게 이 <웃음> 언니 이거 짱짱 <웃음> 짱. 어? <웃음> 너무 귀엽다 <웃음> 너무 좋다 다이소 지화이도 너무 귀엽다